오늘 진짜 하늘이 좀 그리고 또 파랗게 나오는구만. 그렇게 응? 어, 하늘이 막 진짜 파랗지는 않는데, 조금... 약만요 카톡으로 보낸 자리로 가야 되거든요? 467 국동리 467-1 국동리 사6칠다 국동리 사6칠다 아빠, 그사룡길를 다시 그 주소 보내준데 있잖아요. 거기로 갑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어, 뭐개 핑계를 대고. 애가 대가리를 가리고 있는데 보여? 금쪽같은내 새끼를. 뭐야 또 경로를 이탈했어. 아, 아 나는 얘 맘에 안 들어. 우리 뽀미보다도 더 멍칭한 애야. 아까 유턴 있는데 딱 서고 있었으니까 유턴하십시오. 딱 그래야지. 멍칭해가지고. 제대로 서 있었고. 뽀미가 제대로 길을 딱 가라고 그렇게 지시를 해줬는데. 이제 오빠가 제정신이 되는구나 이제. <웃음> <웃음> 어. 아니 그럼 오, 진짜, 오늘 네 개가 아니라 다섯 개를 뜯어야 되는 거야? 그게 이상하다, 아니 진짜. 네 개를 뜬다고 그랬었잖아. 어. 어. 오빠 세 개만 뜨면 는데 우리 하나 더뜬 거야 멍청이 같이. 거기서? 어세 개만 뜯진짜 아, 아 진짜로. 아진게 진짜. 아, 아, 진짜. 아, 어쩌자는 거요. 아.. 어쩐지, 아니 순간적으로 오빠가 네 개라 그러니까 내가 저씨 순간적으로 셈 삼자를 기억해가지고 아쌩 고생을 했잖아. 장장고만 도대체 야장 많이 쓰면 좋긴 좋아 오빠. 현장 교사가 아이 정밀도로다 <웃음> <웃음> 측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나쁜 건 아닌데 몸이 고생이잖아 솔직히. 그럼 어디서 이 양반 을 혼자서? 씨 아니 내가 밥을 사왔는데, 씨. 아니 어디서 또 밥을 먹고 있다는 소리야 지금? 어, 자기야. 아니, 내가 밥을 싸웠다는데, 왜 굳이 자꾸 사먹는다는 거야? <웃음> 어, 가져와야 돼, 거 거기서 먹고 오면 안 돼. <웃음> 아유, 자기야. 그리고 세 개만 뜨면 됐는데, 우리 거기 가서네개 떴다. 아, 진짜. <웃음> 아니, 자기야. <웃음> 알았어. 아무튼, 저 와서 하나 떠야 되지. 어떻게 왔어? 아, 피지는 두 개인데. 총 한.. 근데, 거기서 네 개를 뜨고 온 거야. 세 개만 뜨면 자리에서. 응. 그래? 아니, 피지가 틀린데. 백구번지가 하나 있는데. 백구번지? 아니, 내 뜨기는 많이 떴어, 우리가. 아, 그러면 한번 볼게, 오빠알맛 끊어봐요. 이 차? 아니, 아니, 가봐, 잠깐만. 어. 오빠, 그러면 여기 하나 대봐. 한번 보자. 백구먼지가 어딘지 한번 점점점점 눌러가지고. 아 어, 아니야, 아니야, 오빠. 여기 가야 돼. 조금 올라가서 하나 더 떠야 되는 거가? 그 자리보다 조금 더. 으흠. 왜 신랑은요? 계속 뭔 소리 하는 거예요? 하나도 모르겠네. 더맨 도모요왜 이렇게. 이러고 있어. <웃음> <웃음> 수가국이 하는 대로 오라고. 맨날 이러고 있어. 안끝난다니까 <목소리> 도대체 네 개만 떠먹는데 왜 이렇게 안 끝난 거야 이러고 있어.